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빚 이슈가 되는 것이 뭘까? 아, 김정은, 김정은이. 김정은 이거 위독하냐, 응. 안하냐뭐 수술했나, 안 했나, 막 복잡한 게 지금. 응.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김여정이,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거다, 그세 후계,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후계자가 됐을 때 어떻게 이 남북한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세금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카리스마가 있겠나. 김여지이가 카리스마가 있나. 보나. 지금 여자애가 당차게 생겼죠. 당차게 생겼나.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 대통령은 어떻게?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떻게? 몇분이랬어요 25분에 25분에 지금 68세다, 그지? 맞나? 67세가, 67세가 그지? 66, 65 60, 몇 년도 생긴다 아, 65, 6 7세이 됐고 그. 67 자, 김정은은 어떻게? 몇 번? 아, 22번 3 7일 김여정은 어떻게? 25번에 33 나이 얼마 없는데 응? 너무 좋네, 나이 얼마 없는데 어, 어디지? 애들이지? 아,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고, 우리 간략하게 하자. 오늘은 마지막에는 너무 이게 심도 있게 하면 또 그렇잖아. 그치? 자, 우리 문제인명한번 보자. 주기만 먼저 한번 보자. 잉? 주기가 먼저 보게 되면, 이는 주기지, 그치? 이는 주기인데, 63, 66, 69, 70이다. 그러면 67이면, 여 꼭대기 있다, 그치? 넘어가기 전에 자 5번 성경에서 이긴 이유가 뭐겠노? 첫층 이게 첫 층이래요 첫층 5번 성경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니이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다. 자 그래서 또 하늘이 더아가지고또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운이다이말이요자 그러면 김정은이나한번 자, 이렇게 됐다. 그 말려 류는 좋은데 지금 어떻게? 이게 36이잖아. 37이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일로 가잖아. 그지 그리고 내년에 여기다. 또 이렇게. 또 일로 가면 돼. 그지 그러니까 이 올해 내년까지가 죽을 맛이다. 그지 인생에서. 크,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3제라 결정적인 삶자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김유정이는 우리는 몇 번이고? 이렇게 해, 그렇지? 자, 그러면 33이면 어떻게 해? 27, 30, 33, 36, 33이 꼭대기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좀 많이 흔들려 있을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김일이도 <웃음> 북한스서만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 우는 지금 현재는 좋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가 됩니요 그런데 여기서 잘해야 되겠지 여기서 잘해야 되니다 여기서 다시 잘못하게 되면 여도 어떻게? 앞으로 삼재에 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안에 삶제가 또다오게 되는 그런 구조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단순 판단이고 여기서 단순 판단이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카리스마가 좀, 그렇지? 그렇게 옷 벗다리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홈 재고 1등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지?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심사숙고해 그래서 밖에 잘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제 그러면 이 시기와 이 시기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제 그러면 문 대통령은 2년이다 그제 자 그러면 이제 2년 남았으니까 기까지 왔단 말이야. 재미있네. 자인기가 끝나고 나면. 인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때가 우리는 어떻게? 삼재가 되라는 삼재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잘해쳐나가야 되겠지, 그지? 나라가 좀 안정하고 오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자 우리는 천지인에다가 25분에는 6, 7, 5, 7, 그지? 그렇게 마지막 거다, 그지? 그러면 인 인천지. 자, 여기도, 우리 60, 여기 64, 54니까, 아니? 여기가 인천지. 여기 인천지. 자, 이것이 어떻게? 이면 남파가 온나라니다 그제? 자, 이제는 어떻게?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주변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주 고약한 일들을 버릴,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거의 다뭐 사람 때문에 다 그런 거아 사람 때문에도 여기는 특히 인연 남파가 올 때는, 인연 남파 때는 사람으로서 결등타를 막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천풍지풍 인풍이 동시에 다, 동시에 다보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되제면 여기도 지금 이둘다 지금 변화가 엄매나 많나, 그제? 김여정이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은 이 혼란스러운 거 주변에서 막 변화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 동시에 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불안할 수도 있다, 그제? 우리 이, 이 사회가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불안할 사람, 사건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지금 이제 저 상황이 되면 응. 둘다 이제 그게 달아가 고 완전히 이제 터질든지 말든지 이 상황으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여기가 굉장히 위험인 내포되어 있다는 거겠지. 위험인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위험성이 어떻게 발발할지 모르겠지, 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이것이 에? 올해 내년에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으며 열들게 되면 또막 어? 크게 되게 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고 나쁘게 되게 되면 활동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덜하게 되게 되면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것을 여기서 갈수만 있는데 이 운이 좋을 때는 이렇게 뭔가 팍 치고 나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기다이 말이 여기. 평생후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해 김여정이는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에는 좋은 시절몇년 동안 몇년 동안은 힘이 팍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어떻게 꺾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변화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한 게 여기 변화무상이 는데 여기도 어떻게 혼란스럽게 된다면 여기도 혼란스럽게 되기다만, 여기도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우리는 이는 많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단 지금 현상으로 저지지에가막개 소리 한다고 떠들면, 는데도문제의 양으로도 가능했어. 지금 이제 둘다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도 얼마나 고집이 세겠나, 둘다 똑같은 2 5 분이잖아. 든이십 번인데 네. 약을 올릴 것 같은 김여정이가 더 약을 막쳐 올리는 거지 뭐혈 괜히 문재인이 혈압 올라서 터질 거고 겁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다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웃음> 여기는 이년 남파가 이는 남파가 몰아치게 되고, 김유진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럼 서른, 서삼, 여기 스물이 지났다, 그지 그러면, 음. 아, 여기는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는 지혜풍이네. 이 귀신풍이 불기 때문에, 아, 귀신풍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돌발이라든지, 이 예기치 못하던 일들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러면 나라 대 나라가 아니더라도 자기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 그럼 예기치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체적으로 문제, 뭐, 군부와의 문제, 응, 어? 그게 있는 사람들의 문제, 이것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여기에, 이, 이, 이 기간 동안에, 너무 잘 보냈다는 거다, 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하고도, 김여정이하고는 또 틀린 거지, 음. 가는 게. 그때 우리가, 이게, 나도 김정일, 그 뭐고, 연장이 갈 때는, 여기 왔었단 말이에요. 좋을 때. 이어 받기는 받았어요. 이어 받기 때 지금 어다가어 2, 년 동안, 이, 삼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거기부터 그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 자 여기서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겠지. 자 여기도 실수하고 여기도 실수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많은 문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돼 있다. 그런데 문제인 거 그렇게 실수는 그래도 그렇죠, 여기서 만일 많이... 후계자가 아, 되더라도 그제 후계자도 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잉? 또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다. 뭐 변화가 무상하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 쓴 것들에 가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제. 우리나라 성할 때도 또 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도 많이 있겠다. 항상 복잡했는데 성격돼요. 성때돼뭐더 복잡한 그런 정도의 복잡한 게 아니고 여기는 더 복잡해질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오해를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음. 응.